그니까, 러차 사고 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다른 게 없어? 인형이라서 괜찮아요? 오케이 전속 전진이다! 전속 전진이다! <웃음> 인형이야? 그 얻은 다음에 어? 나저 건드려도 된거요? 얘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음...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팍! 부셔서 건너서 건너 건너려는데 전기 배선이 필요해서 다시 와서 술 먹어. 아니야. 얘도 인형이라서 괜찮아요? 야, 대 멀지는 게. 그래 저것도 하수구 쪽. 하수구? 아, 수고? 아, 수고? 수고, 수고? 여기를 달래줄 수 있는 게 없나? 저거 부셔야 되나본데 아니면은 아닌가? 술먹어 <웃음> 꼭지 같은 거 없나? 꼭지. 이게 주면 안 되죠. 꼭지 같은 거 없어. 꼭지. 컨트롤 분해? 아. 아하. 기네. 응? 어? 이 새끼 아는 거 봐라. 이거? 어? 아 이렇게 대서? 여기야 여기 여기 이거 니새 네 지렛되지 뭐야 <웃음> 뭐해 이사람 술 먹어 어? 땡큐 아 이거 부숴야지 음안 죽이는게 중요해 거지 나타나네, 괴물 대신에 하, 참네 잡네, <웃음> 진짜 골 때린다. 게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음. 오 뭐야 얘 머리도 있어 <웃음> 아니 이럴수가 <웃음> <웃음> 결국 머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걔네가 다치지도 않았잖아 거참 인상적이로군 길을 잃어서 여기까지 온거지? 일단 내게 여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부 꿈속에 갇힌 상황이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런지 아나? 어떤 꼬마가 슬퍼해서 죽음이 물러났기 때문이지 헤헤헤 <웃음> 넌내스포일러 듣고 감당할 수 있을까? <웃음> 그래 맞아. 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 속의 존재들이야. 괴물, 피, 상처 전부 다. 이일에기 진짜인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이지. 이 반대네 그러면은. 응? 환영과 고통이 사실은 진짜 꿈속에서도 영향을 주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이거야. 그 두려움에 끊임없이 새로운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린 가능한 한 빨리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반드시 치즈니야 여기 일본인가? 비로 몰.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또봐 잘가요 뭐야 너 결국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웃음> 아니야 이거는 이쪽 루트를 타면서 뭔가 써먹는게 있을거야 분명히어이 전기가 연결이 돼있네? 오호... 아 이게 고장이 안 나있네? 이런 루트로 오면은? 음! 음! 음! 아, 사람도 괴롭히면 안 돼요? 난 누르는 것 뿐인데, 그냥. 저거는 괜찮겠지? 음, 테디베어 있고. 아 부탁만 잘 들어줘야 돼. 어, 뭐야? 깜짝이야. 번호표? 아 번호도 앞자리 줘야 돼요? 어... 가위를 얻었어 인터넷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럼 그렇지 도움이 필요해요 어디있어? 있어 안녕하세요? 응, 여기서 이제 알갓다 그러고 부엌가서 거미를 죽이는게 아니고 나는 뭐 1회차 때도 거미를 죽이진 않았지만은 응 여기서 하나씩 어이어씨 어이, 어이, 하나씩 담아줘야되지 다 담았나? 하지만 까마귀는 다 때려 잡았다는거? <웃음> 그게 뭐지? 병원에 거미를 가둬놓았다고? 음, 이렇게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거미 나에게 주면 안될까? 안돼요 예전부터 항상 애완동물이 기르고 싶었거든 어쨌든 좀 와..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일하러 갈수 있겠군 야 전기 이거 통할텐데 이건 왜 안돼 알약이 말합니다 딸 먹어주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지? 나이스 응? nice. 필요한 거? 없어요 응. 어? 밑 서랍이요? <웃음> 오! 그래 됐어 성냥을 얻었어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열쇠? 오케이 비누 버섯 병뚜껑 머리카락 이거 이제 누르면은 꽉 찬다고 그렇다면 열쇠가 나온다. 그래서 병뚜껑으로 까마귀랑 물물교환하고, 해피 해피 귀랑 머리카락 주고, 어... 눈깔은 어디 있지? 신문이 있네? <웃음> 아, 이건 읽었던 거군요. 누는 눈은... 이쪽이 아니네. 이 열쇠는 여기가 아니네. 여인가 여기군. 어. 헤베. 몸 조심하게. 한 번만 더 실수했다가 나처럼 될지도 몰라. 내가 뭔 실수로 했길래? 전화해! 55279 어허 여기서 뭐 전화를 해야 되는 거구만 2번이 없어! 가위로? 어허 555279 뭐지? <웃음> 여기 그건데? 어, 누나리 있어. 이거 먼저 챙기자. 어? 내가 전화해서 내가 전화를 받은 거야? 뭐야 이거? <웃음>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넣어줄게. 휠링 휠링 뽕. 됐다. 좋아, 한결 낫군.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네. 그래서 한번 말해봐. 묘주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단서라도 있었나? 천 문에서 멸받자고 가지않아 공격을 받았어요 쓸모있을만한 건 가지고 오지 못했구요 주변을 둘러볼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다이조오브 다이조오브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내가 볼땐 우리가 얻게 된 불사의 저주에 대한 비밀이 묘지에 있는 것같아 음.. 그쵸 <웃음> 아마 버스 이용하는 게 묘지로 갈수 있는 방, 가장 빠른 방법일 거야 음 여기서 이제 날 패지 않고 <웃음> 버스 이용하라 네 <하네. 웃음> 정류장은 이 병원 바로 옆에 있어 그럼 행운을 빌어? 자 내가 간다 리빙 데드 개봉박두 이건 뭐지? 형 <웃음> 하나서 좋구만 여기 웬버스타 음. 하자고 뭐이 버스표 티켓 생선뼈 홈 장소에서부터 하나씩 다 눌러봐요. 다 누르면 까마귀가 죽어. <웃음> <웃음> <웃음> 다 누르면 안 돼. 루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 건너지 마시오. 어, 티켓 게세 조각이 필요한가 본데? 이거 아니야 이거? 버스표 티켓을 완성을 해야 버스가 오나본데 그러면은... 응? 응? 응? 아니야 응? 음? 아니야 응? 음? 아니야 생선뼈를 오이다 사용을 해야돼? 이거 풍선에 터트려도 되는 거야? 일부러 피했거든? 한번 해봐? 아 터지면서 버스 티켓 일부분이 내 손에 들어왔다 풍선을 죽였어 <웃음> 아니 뭐야 이거 하나 더 필요해? 민감한 분 미리 말해줄게 살풍마 <웃음> 연쇄살풍마 개코 개코더 리퍼 풍선 개코님이 던질 생선뼈에 여기에 던 잠들다 레스팅 피스 구이 잠드십시오 목격자가 없으면 됐어 뭐지 이거? 사과 속? 사과 속속 속, 속? 음 버려? 아니, 뭐, 버려서 뭐 어떻게 된 건데. <웃음> 뒤 아파트요? 뒤 아파트? 아파트, 담벼락 뒤에는 뭐가 있어?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울불버리고 어? 아 버렸더니 버스 티켓이 완성이 되어버렸다 가자 제주도 푸른 밤그별 아래 묘지 아파트 담벼락 뒤에는 별... 별꼴이야. 잠깐만, 이거 건들면 그... 괴물 나오지 않나? 괴물... 아이, 어디야? 이거... 아 <웃음> <웃음> 다쳐도 안 된다고요. 미친 거 아냐? 할매! 여기에서 뭐하는거야가 혹시 지금 우리가 정하는 문제의 흔원을 찾으러 온거니? 거면때 팔주면 안돼? 오케이 그건 정말 바보같은 심부름이야 죽음 이곳을 떠나지 오래란다 조금이 없으면 우린 이 꿈에서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할매 압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아이 <웃음> <웃음> 참자 내가 참아야지 응. 너뼈 먹을래? 아래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게 또 골이 때리네 시체 발석상 앞양쪽 아~~ 양초 있었지 양초 양초 그래 그래 그래서 열쇠를 얻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이걸로 가서 이거 열고 들어가서 뼈 있고 어... 쥐...가 아니고 장갑이고 어, 밑에 팔? 밑에 팔 어디? 밑에 팔? 밑에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장갑? 어, 장갑 장갑 얻어서 팔 나중에? 장갑을? 치.. 만지는게 아니고 이거는 그.. 꽃이 있어요, 꽃이 가시꽃이 가시꽃을? 이거 꺾어도 되는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꺾어서 어디다가 헌화하는 거였어 꽃을 지였어살 화마 <웃음> 연세 살 화마 꽃도 생명인데? 그래 그럼 꺾지 말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쥐한테? 쥐한테? 어이 여기다가 꽃을 받치면은 뭔가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이게 꽃밖에 없는데 아니 길이! 묘지를 깨부시자고 이거? 그냥 부셔? 꽃? 어, 잠깐 끼고 어, 꺾어야지 그리고 이거 공, 공략 보고 왔어? 잘했어 이래다 주는 거 아니야, 이제? 망해서 꽃을 죽였어. 여기 <웃음> 받쳤잖아? 누구한테 받친 건지 모르지라? 아니, 그리고 묘지 부셔도 되는 거야? 이거 부셔도 돼? 부신다. 부신다. 안돼. <웃음> 부셨어. 부셔도 돼. 부셔도 돼. 파도 돼. 땅 파도 돼. 빤다. 봐아 <웃음> 팠어 그리고 손 가져가도 되지. 1회차 때처럼 하면 되는거지? 그치그치? 맞지 맞지? 응. 이제 뼈줄게요 뼈 안되네 응. 어. 부패한 손을 거미한테 주는거야? 얘한테 줘볼까? 얘한테 안되잖아 이 부패한 손을 먹고 거미가 시, 시체에서 부패한 고깃덩이를 어 맞지? 그치그치? 그치? 음, 이것도 일회차 때 이렇게 했었거든 이거 가져가가지고 주면 이게 이거 얻을 수 있고 아! 뼈는 그거였지 잠그문 그거 여는데 사용하는 거였지? 여기 다시 얘가 이거 다 처먹어야 돼 다 처먹으면은 여기 있는 걸 미리 설치를 하고 다시 가면은 다 처먹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웃음> 길이 오이게 <웃음> 어디야 이거 어 됐다 이제 열린다 열리고 불 켜고 별이 다섯 개 있는데 별 다섯 개를 콕콕콕 눌러주면은 되는 것이지. 그매 이게 그 그거 아니야? 무슨 무슨 꺾이지 이게? 샤프트 꺾이? 이제야 이 쪽을 봐주는구나? 할머니랑 얘기하자고? 애매? 음...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법? 그러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 어떻게든 하룻밤을 끝내버리면 아까 어쩌면 이상한 의견의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경톤 느시는 것 같다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아니, 여유나집 여기... <웃음> 진짜 이거. <웃음> 후, 참자. 내가 참아. 어, 배드 드림 코마로 안에놓고 있었어. 괜찮아. 요 응, 밥 먹고 그냥 바로 해서 그래. 괜찮아. 어차피 볼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요집 어디냐고 이 미친놈. <웃음> 진짜 됐다. 이게 이제 열리면서 죽음이 증거물을 갖고 호다닥 튀는 것이지 나가서 어... 어... 헬미한테 가야되나? 요거? 요거 요거? 아 지우개 쟤 음. 음. 제발 지워줘 내 고통을 끝내줘 지우면 돼이 사람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내내 내내 치킨 시체를 죽였어 <웃음> <웃음> 예 <예에>! 고마워 <웃음> 좋았어 난 이제 착한 사람이 되었어. 하하하 <웃음> 내가 드디어 착한 사람이 되었군 <웃음> 됐어 그리고? 그리고? 할미한테 가볼까? 길이 이게 미친 됐다 혹시 지우기를 찾은 거니?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지우개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즐음을을지워버린 거야. 만약지지옥의 그 다른 조각들을찾을수만있다면 헛간 들어가라고아 헛간! 있 어, 헛간 헛간 에게주고어을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주겠어 지금도 바깥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기 난전해. 그거 갖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마. 녀석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화장리 있거나 주변을 불태워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웬만해서 네 어머니나 아버지께 들려드리는 게 좋을 거야. <웃음> 넉 담보소. 그나저나 부모님은 계시니? 음.. 있죠? 음. 나는 안 계셔 하지만 내 친구는 있었지? 그 녀석이 나한테 자신의 부모님을 지켜달라고 했어 걔 부모님들은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 숨무시고 계시거든? 뭐 그렇게 힘든 부탁은 아니지만 내 진짜 몸이 있었다면 훨씬 일을 쉽게 할수 있었을텐데 그만 도둑만도둑아주지 뭐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상한 몸뚱아리에달고있지그 몸뚱아리는 대체 누구거니마상 치사이아크야 <웃음> 그래서 그랬대내 조그만 몸을 찾는걸 도와주지 않가서? 내가 같이 가줄게 아마 엄청 흥미진진할 것이요 어, 그나저나 이 구닥다리 몸뚱아리에서 떨어지 않는게 우선인데 내 지우개를 없앴잖아 가위? 아니 직접 하시게요? 정말 고맙네 고마워 잠깐 혼자있게 해주겠어? 조금 이따가 다시 와죠 알았어 어? 아직 다 안했네? 그래 <웃음> 되지 않았을까? 안 됐네? 아 일로 들어가야 되나보다 <웃음> 그래요? 병으로 넣었어요. <웃음> 뭐야? 평범한 시체잖아. 됐어. 이 사람 몸을 저기다가 뭐 옮기거나 그런 거 아닐까? 좋아서 이제 피 묻은 머리를 여기다가 그리어서 가면 돼. 개개 개. 어, 더트 놓지 말고 그냥 주면 돼나일래 음. 쳤다도 그냥 주려고 했는데 저 녀석이 안 먹었어 <웃음> 불 지피고, 고기 가져와서, 나와서, 고기 주고 먹고, 난 다시 가서 뭐 있나 살펴보고 낚시난 아지씨보고 안녕 엥뭐야 길이라도 이런거야? 내가 마을까지 태워다 줄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죠 조금 쉬어야 할것 같애 여기까지는 똑같애 미끼를 깜빡했어 낚시를 잘 치유를 파네 그러니까 나 벌레를 좀 찾지 않겠니? 그래서 어, 벌레를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벌레 벌레 벌레 벌레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빨리, 빨래빨래빨래빨래빨래빨래 벌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쉬빨 평범한 시체잖아?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더라? 바닥에 레시피? 사람 에너지 드링크? 아니 에너지 드링크로 바뀌네? 세상에 가시꽃 악취버섯 <웃음> 레시피가 달라지네 <웃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웃음> 이게 그 행복 대바대 뭐그거 비슷한 그런 거냐? 빈 캐나에다 담아서 주는 거네 뭐뭐 필요했는지 음... 기억 안하고 그냥 막 주워 담고 있어 버섯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열매? 잠깐만 내가 물어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빠르겠어 가시꽃 부편 생선? 어... 거머리 열매 나달 나달 지금 없는 게 나달 거머리 벌레 벌레, 거머리, 나달 악취버섯? 악취버섯 필요했었나? 고 거머리 피줘서 내걸로 하고 흠 벌레도 못 얻었어요 아직 나달도 없고 거물인 다쳐도 돼. 일단 있는 걸 넣어 차고 차 있는 곳에 나달이 있어. 오케이. 이게 나달이야? 뭐야? 벌레는 어디있어 어? 어? 여기서 다시 생기네 됐다 다 넣고 빈캔에 담아서 아저씨 주면은 마셔 아 고마워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실거야 맛이야, 맛이야. 기분이 훨씬 좋아졌는걸?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가자고 응. 그럼 차가 있는 곳에서 기다릴게 응,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쪽이 아니고 가자 젠장 타이어에 구멍이 났잖아? <웃음> 이런 젠장 끈적끈적한 무언가 있으면 타이어에 구멍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니고 담배, 담배 껌하고 어, 늪지 가서 저 이걸로 낚싯대로 낚아서 담배 아 담배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어, <웃음> 음 벌집에다가 먼저 담배를 붙여서 밀랍을 얻어서 점착성 물질한데 씹다버린 껌 하고,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 응? 잠겨있잖아? 뭐더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음... 뭐였지? 캠프에 껌? 껌 얻었잖아, 아까. 두 개면 되는 거 아닐까? 어, 음 가보자, 그럼. 냄새나고 열껍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친구? 뭐야? <웃음> 그래, 그 정도면 쓸만하겠군. 잠깐만 기다려. 뭐야, 껌만 있으면 되나봐? 띠용 그럼 가자 뭐야 껌만 <웃음> 있으면 되는 거였어 벌을 죽였어? <웃음> 그게 그렇게 되나? 행복이 가득하게 행복해지는 것을 생각하세요? 응다 음, 하트 하트 행복 행복해요 어. 다볼수 있어 어 챕터 5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병원 번호표를 가져다 달라고 한환자인데 13번이 아닌 3번 번호표를 구해다 준다 음료수를 구해줄 때 변기물이 아닌 물을 갖다 준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행복하세요 야 아픈 사람들도 없네 <웃음> 누구는 변기물을 가져다 줬다죠? <웃음> 이런? 여기 간호사 있잖아. 아니야.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시끄러워. 어, 뭐야? 버스 타고 왔어, 간호사. 버스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말이야 히히 혹시 잔돈 같은 거 없니? 어 돈이 없어요 저 거지예요 거지 돈돈 <웃음> 어, 돈 주워 빨리 돈 어디 있어 돈돈 돈. 풍선? 풍선? 풍선 벽? 벽? 풍선? 어? 으 에? 꼬마야 미안하다. 돈, 동, 가짜라고? <웃음> 돈? 가 n 라고 미친? 돈돈돈돈돈돈돈돈 어? 헤헤 뭐여 저 새끼? 폐 t 로 가서 u 로 t 로로 이걸 열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 동전이? 가짜? 이것도 가짜야? 어? 세상은 요지경이야? 다 가짜야? 가짜투성이야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어? 아너 여기 있었구나 어디 있었던 거야 한참 찾아내자 <웃음> 한참 <웃음> 찾아다녔잖아 확인해볼게 있었어 전말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해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니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의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웃음> 알고 있어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몸등아리를 찾으러 갔었던 거야 아나 혼자서 환자를 보살기 너무 벅찼거든 무산 음, 환자들과 수많은 고통이 무수한 병원이.. 아 무수한 병원이? 무수한 고통이 병원 안에 있단 말이야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너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오케이 그나저나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 버스표 값좀 대신 내주겠어? 그래 내가 낼게 뭐야? 빨리 가기나 해 고마워 풍성이 인성이었다 아, 너도 돌아왔구나. 무슨 소식이라고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 죽음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지. 음, 그건 너무 확실히 말이 되네. 적어도 이곳에서는 말이야. 어, 어쨌든 체련 빨리 죽음을 맞네. 잘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뮤지에서 테디의 머리도 가져온 거야? 응. 그럼 직접 가서 고쳐보는 건 어때? 테디의 몸뚱아리는 15실에 있어 그 친구는 뮤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물론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친구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지 나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테디에 대해 일은 너에게 맡기고 갈게 행운을 빌어 가자 이거 덮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다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웃음> 어우 아파하네 고장 났어, 전화기 능숙하게 일 떠넘기는 거 보소 잠겼잖아? 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애매 아, 마침 잘 됐군 잠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어또 노인네가 식사를 주문했는데 말이지? 그 음식을 노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 식사 저거 뭐 잘근잘근 씹어달라 하는거 아니야 저거 어, 물고기 사라졌어 뭐야 컴퓨터 연결이 안돼 이거 안들어가지 그래? 여러분 이제 고기여 뭐야 지금 기다리나 바쁜거 안봐야? 내가 다치기라도 한거야 뭐야? 당장 처리가 시비를 걸려거든. 다른 사람한테가란 말이야. 난 그냥 음식 배달 온 건데, 저 고기 계속 줘야 되나봐. 아니, 도대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망할 멍청이 상당히 난 너무 늙었단 말이야. 당장 끄자! 15호실에 있는데 이게 잠겨있어 아직 한번더 줘야되나? 13 13주면 안되는거잖아 어? 13을 얻었더니 15호실 문이 열리네 됐어 수행 맞고 이거 하면은 또 달라지겠지. 35 오잉 오잉 <웃음> 3호오 그래 <웃음> 접수표를 5어5 3다 혹시 내표본 사람이 있5 3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내 친구야. 굿 <웃음> 할아버지 고기 에 이렇게 오래 걸린거야 <웃음> <웃음> 당장 꺼져 다시 가면은? 에이 잠깐만 내가 주문한 거 미리 씹어놓은 음식이라고 고기 씹어달래요 가 지금 똑같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거미보고 씹어달라고 하면 되지 음. 잘게 다져진 음식 이거 하고 음, 밥주고 아이고 드디어 아니 도대체 마실건 또 어디있어 마실것도 주문했다고 해서 해? 병이 병이 어디 있지? 식당 옆에 있어? 캔캔 i can i believe i can fly 식당 옆이 아니고 이거 같... 어. 기용 변기물? 안되지 <웃음> 이이이받아 일로 받아 이거 안돼? 물은.. 식당 옆 창고에 정석이? 아그 고로쿤 됐으 됐으 됐마마샘마시샘 고마워 음 그래 넌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닐지도 모르겠군 전 착하다고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아니 이렇게 젠틀할 수가 그냥 나는 조금 이곳에서 지쳤던 것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녀석처럼 행동한다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될수 있을 텐데 됐고 이걸로 가져오면 지금은 안되네 그래 번호표 보여줄래? 어.. 좋아 뭘 도와줄까? 그래도 제법 멀쩡해보이는걸? 설마 상상 속의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여기 온거야? 좋아, 여기서 할 일은 대충 끝난 것 같고 그러면 그를 보러 가볼까? 아, 너 여기 있었구나 마침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참이었어 이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데 바늘과 실을 구해다 주겠어? 아 고마워. 자 그럼 그럼 일을 시작해 볼까? 자다 됐다. 완전 새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고든. <웃음> 나 이제 가봐야겠어. 어디 있어? 저 어디 있어? 한번더 틀어야겠어. 미안하지만 고든. 미안하지만 고든. 미안하지만 고든. 나는 지금, 지금 좀 바빠. 바빠. 좋았어. 완벽해. 의무가 나를 부른다고 코로브 지우티 후레아즈 좋아좋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군 부디 테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길 바라자고? 자 말해봐 그럼 테디 뮤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음. 나는 내 친구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어어 친구가 부탁했거든 그분들은 땅 아래에 파묻혀 누워계셨지 그런데, 엄청나게 포악한 생명체가 내게 아주 무례한 짓을 저질렀지 추악한 짓을... 정말, 정말 무례했어 그 괴물이 우리난도절해어내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 나는... 나는... 무서웠어 겁먹지 마, 테디베어 이렇게 난전해네 옆에는 우리가 있어 아니 무서워 무섭다고 난 무서워 지금 당장 집에 갈래 피라 뭘 이러던 청보를 얻기 쉽지 않겠는걸? 테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흠 테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감이나 아니면 색칠놀이 책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남윤씨 목소리 왜이렇게 젤틴하냐고? <웃음> 풍성하니까 나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도록 노력해볼게 갑니다 프로피 아니야 아니 컴퓨터 왜 안켜져 이거 여기서 막히는군 콘센트랑 전선? 음... 어? 스크루 드라이버! 이걸로 얘를? 하는 건 아니군 어. 없고 음. 식당에 콘센트? 식당에 콘센트? 오케이 아, 콘센트가 없는 거였구나 뭐 왜, 이거 왜안돼왜안 돼! 왜안 돼? <웃음> 전선이 필요해? 아 전선 이거 빼가도 되는 거요? 엥? 응? 여기서 얻었어 몽미 안 돼, 이거 어, 고쳐서 휴식 넣는 거 아니고, 됐어 쓰레기통 음잘 알고 말고, 아 이거 먼저 넣어야 되지. 그래서 <웃음> 디스크 그림 감염되어 있습니다. 좋았어 그러면 이제 알약을 구하러 가야되지 지금 테드를 진정시킬 만한 걸 찾고 있는거지? 그럼 이게 아마 도움이 될거야 자 여기 이 약을 테드에게 먹이면 브라미싹 가실거야 테드에게 어, 먹이지 말고 컴퓨터에다가 먹입시다 다른. 됐 노란색도 태양으로 딱 칠해주면은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거를 삭제를 해서 응. 게임에 나가서 이 그림을 봐라 이게 네 끔찍한 모습이야 그.. 거리와 헌터니 기레크 그림이 됐으네 내 친구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댔어내 <웃음> 친구도 진짜 예쁜 그림을 그렸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친구는 색깔을 쓰지 않았어 그 꼬맹이 얘기하는 건가 보네? 마치 자신에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에 엄마, 아빠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 녀석의 부모님은 늙고 병들어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지 영원히 자신 곁에 있길 바라였어 그래서 내 친구는 개글 세우게 된 거야 죽음을 함정에 빠트려 먹으래 그런 계획을 에 그쵸 옷에 테디베어 그려져 있던 친구의 친구가 바로 이 테디베어 친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난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아... 여기서 말하네 안타깝기도별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 친구를 본 것이 바로 뮤지엄스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세개 맞아 다시 뮤지로 들어가 느낌표 느낌표 2개 이들은 모 대자차랬으니 다시 돌아가서 친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느낌표 한 개. <웃음> 점점점. 이 그림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물음표 한 개.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느낌표 한 개. <웃음> 그래 테디 베어 가져도 돼. <웃음> 변주된건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혼또니 온토니... 에이앤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스 하하하 <웃음> 영원히 간직해도 좋아 와 센즈 진짜 최고다 느낌표 한개 고마워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세개 천만에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지금까지 정말 용감하게 용감하게 행동해 왔잖니. 흠, 대대 친구란 자가 죽물 막는 획을 세웠더라. 분명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알았어. 무슨 얘기지? 나도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자고 이제. 그. 금방 깨겠네 이거는 그냥 풀로 다가 올려야겠다 아, 아파트 아파트 담벼락 뒤에는 여기가 안 그려져 있는 거죠? 열쇠 열어 불이 안 켜져 책을 읽으면 치료를 계속하기에선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이빨 여행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빨리 돈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챕터 6에서 저 소년이 제작한 보드게임을 아무 속임수 없이 한번 굴려서 한번 이동하며 정정당당히 플레이해야 한다 함정에 걸리면 체크포인트에서부터 다시 간다 아 그냥 그거 돌리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리 오! 행복한 날 우표 이것도 바뀌어 있어 오호라 그랬단 말이지 오 이것도 다오아 이게 뭐? 이거 묘지에 있는 집 아니야 이거? 음흠 길에 길이 길에 알았어 오케이 어 꺼내서 플러그 넣어서 불 켜서 뚜, 뚜뻥이 없잖아! 아니 어? 이빨이 없잖아! <웃음> 어, 어떻게 된거지 이거? 아니! 아니! 어? 어, 연필을 얻었어 펭 공략법이, 아 아주 미묘한 차이로 바꿔지나보군요 음... 가짜동전 아! 이거! 먼저! 동전을 넣어야지 넣어서 가서 죽으라 쟤 지조금투 됐어 기가아니고 여기다가 내 면은 돼지를 죽였어. <웃음> 단추 얻었냐고요? 좀 있다 <저기다> 얻으면 됩니다. <웃음> 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뚫어뻥으로 보드 게임도 얻었네. 음, 좋았어. 해서 단추 얻고 나가서. 그리서 제로 가서 열쇠에 고 올라가서 다시 가서 보드게임 놓고, 보드게임 놓고, 어 열쇠가 어 여기다 여는 거고, 카세프 테이프를 어 거울색으로 가서, 카스텔 재생을 하면 쿵쾅쿵쾅 거리다가 띵둥띵둥거리고 나가면은 도와달라 하고 클립으로다가 열어서 주사위를 가져서 구세쇠기로가서 그 저게 안 부서지네 이번에는 됐어 게임을 시작하지.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가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가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가고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가고 돌려서 다시 가고 돌려서 다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다시 처음부터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고, 돌려서, 가, 돌려서 가고,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가고, 처음부터 돌려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돌리면 다시 죽어버리고 다시 돌려야 되고 다섯 칸 나오고 다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그러면 은난 다시 뒤졌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웃음> 어 언제부터 돌리는거지?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다시 처음부터 죽어서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가고 돌리고 1,2,3,4... 오! 오! 호우효 설마 1번이나 2번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설마 1번이나 2번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응? 아야. 아. 음. 아. 2번, 2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훗. 요호! 됐어. 어. 모르네 게임이 응? 하아이 아깝네 아까워 음 방송을 모르네 게임이 됐다 요호호 끝냈어요 애가 나타나고 누구야? 딸딸다가 소레와 오레노 게임판 데스 노코대 나타난 데스오래 사마 예전부터 그 게임 보드판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데스 그건 정말 스트비드한게임인데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 밖에 없었거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애 내 꿈은 게임 디자인이거든 그나저나 여기서 뭐하는 거야? 우리 아빠... 아빠 때문에 왔거든 흠... 음... 난 그러니까 무서워 엄마랑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을까봐 두려워? 그래도 어쩌면 엄마랑 아빠가 우리 옛집에 가시지 않았을까? 숲속 옆에 있는 거 말이야 음 키에 테디브가 있죠? 미안하지만 나 대신 옛날 집으로 한번 가봐주겠어? 혼자 가기엔 남은 너무 어려워 어쨌든 집으로 가야 하는 건 확실해 내 걱정은 진빠이스로요 싫으나 시루나만 심바이 시루나. 심파이 스루나. 나는 엄청 용감하고 똑똑하자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걱정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네스. 굿. 정말 빠르네요. 철리 꺼져. 크루스 높다. 어... 오? 어? 가위가 어있지 가위가... 손안 다치게 조심 아 다치면 안 되는구나 장갑 끼고 만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지에대로 찢어버려 아니야 이걸로 찢어? 아니야 여기를 원래 가위로 오려서 갔었던 거잖아 어... 음... 장갑 끼고 아! 여기 있었구나 가위 모리야 가자 여기서 지도를 보면은 음? 열쇠가 바로 있는데? 뭐지? 통과 어두워졌어 이 녀석이 이제 이 헛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더라? <웃음> 여기가 가장 마지막 분기점이었는데 어, 잠깐만 기지개 좀 피고 <웃음> 음... 태양을 오렸었지. 어, 기억난다. 잠겨있네? 고했어. 음... 그 나무가 안 보이냐? 어디 구멍 속에 있었는데 그림이 그게 안 보여. 어? 여기, 여기쯤에 구멍 있지 않았었나? 캠핑? 사진? 어. 아예 뭐야. <웃음> 띄엄띄엄 얘기하죠. 응, <마. 웃음> 음, 잘랐고. 이제 햇빛을 오려 붙여야 됐었는데 어,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고 낚싯대? 아 낚싯대 아 낚싯대로? 여기서? 오 이거 장갑 끼고 만져야 되됐 여기 있었군요 데스 데스 어, 뭐야? 장난감도 사라졌네. 얘네 눈도 다 오려야 돼. 오리는 건 상관없나? 얘가 소리 지르는 거였구나. 여기? 여기 그림이 없어졌네? 뭐야? 당장 이곳에서 나가 빵 푸시고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웃음> 상자 어? 나 장갑 끼고 만졌는데? 나 장갑 끼고 만졌어! 이거는 상관이 없나봐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지? 아직은 괜찮아. 근데 괜찮은 거 아니야? 일단 가자. 겁스로 인형 얼굴을 덮어? 안돼. <웃음> 안 안돼. 안돼 안돼. 물로 씻씻 거? 어 피가 묻으면 안 되잖아. 어? 오! 물로 씻.. 씻는 게 맞아 <웃음> 가려? 가리면 이렇게 볼수 있고 음... 알았다 에? 얘는 왜 있지? 어, 장갑으로? 오케이 굿 있고. 저... 빗자루 하고... 아... 됐스... 안되는 데스... 치워서 이렇게 해서 피 묻어서 좀 찜찜하네? <웃음> 열쇠가 어디 있었더라? 응? 미스터리 함, 박스 함정, 테디, 앞정, 자동차 죽음을 막기 위한 나의 장난감 병정. 이것도 바뀌었데? 열쇠도 뭔가 종이에서 오려야 됐던가? 얘도 기억이 잘안 나네. 잠자비 어, 아, 나갔다 들어오면은 맞아맞아 맞아, 아니요 아직도 여기 있다니 뻥 당장 나가 까 아이템 다 가지고 갔지만은 여기 있지. 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걸아 여기다 넣은 거구나. 마지막 경고, 조카. <웃음> 가자고. 지긋지긋해.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혼자 있고 싶하는 어게 그렇게 힘... 이해하기 힘들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날 보면 지금 금세 떠나버리고 만단 말이야 내가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넌 같이 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말도 안돼 이제서야 결정할 수 없을 거, 있을 것 같아 난이 세상에서 완전히 널 지워버릴 거야 내가 사라지면 너는 더욱 행복해지겠지? 그래 기회를 잡으세요 인생을 즐겨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이제 더이상 걱정할 필요없다고 이제 니네 신인은 죽었어 응? 이렇게 끝난다고? 출구 새 있어 이 건들면 안 되겠지? <웃음> 화창해! 어? 사라졌어, 이게. 어? 개다. 개 안녕? 개한테 뭐 줘야 되나봐. 아, 이게 길을 막고 있구나, 지금. 공? <웃음> 개야공 빡깽 어왜 일로 다시 돌아온 거지 어 하이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네가 없었더라면 난 여기서 평생을 서있었을 있... 거야 뭐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뭐가 바뀐 곳이지? 예 위로 올라 어 올라갈 수 있네 바닥에 열쇠가 있어요 아 이거 여는 열쇠인가 어 그럴리는 없고 실려 있으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져서 다 잠겨있고 화장실? 휴지로 닦으면은 저쪽으로 어이 아니잖아? 그리고 세정제? 아하 슥슥슥 h a 슥슥슥 tax 슥 슥. 슥슥 a x t 슥 슥. t a 뭐야 왜이렇게 벌레가 꼬여있어 이거 빠르로? 창문을 깨야된다고? 왜? 왜? 전저쪽으로 <웃음> 나가네? 썰설시지 서얼, 아니 그냥 창문을 열면 되잖아. 빵해나. 여기로 가서. 하나 이거를 해 아닌데. 소스 지 화장실에 넣고 물 내리거나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다음에 안 버리면 냄새 난다고 말안 해준다고 됐어 위로 안 나와. 테이블에 그림이 있어? 병원을 가다 계속 병원, 병원 갈수 있는 건가 보네? 나또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이, 먹을 게꽉 찼네 그래 화분도 생겼어 그림도 있고, 오, 오, 태어났어. 장갑 끼고, 오케이. 이거 활성화 시키자. 입구에 꽃? 입구에 꽃이 있어? 이거? 아, 이거 꽃, 어 아, 가시꽃이구나. 이거 막아놨네. 병원은 다시 가보자. 퇴원했어. 아무도 없어. 아줌마 있어. 필요한 거라도 있어. 왜? 거머리 있어. <웃음> 거머리가 왜 있는 거야? 메뉴 어, 뭔가 전문적으로 변했어. 식당인 줄? <웃음> 혹시 우리 부모님을 아니 아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실텐데... <웃음> <웃음> 이전까진 식당 같지가 않았잖아요? 뭔가 알아내면 여기로 와주겠어? 나는 계속 여기 있을테니 음 응? 음?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여기도 열렸다? 어? 간호수 누나?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는 거야? 이거 가질래요? 이거, 이거 주, 주, 줘도 되는 거야? 줄수 있는 게이 꽃밖에 없다. <웃음> 설마 그꽃내 거야? 고마워? 와 지금 당장 꼭병을 찾아봐야겠어. 지진도 안일어나고 행복해? 도움 필요해? 멋진 컴퓨터 말이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걸? 해서 이제 뭐 어쩌라고 병원? 아니 화장실은 왜 잠겼지? 병실? 병실 병실 병실 들어가서 호출? 응 여기도 있잖아 근데 14호, 15호 상관없나? 누가 나를 부른 거지? 나예요. 거참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날 여기로 불렀는데. 어, 간호사가 왔어. 나가서 고맹이 있는 곳을 가면. 아니, 간호사실 들어갈 수가 있어? 왜? 이가안 가네. 키고, 오이. 이봐. 무슨 정보라도 찾았어? 여기서 나갈 방법은 아직 못 찾았다고? 젠장. 그러니까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랑 나랑 같이 가자. 네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웃음> 이 주변을 한번 둘러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약간 유순해 보이지 않아? 이게 다네가 여기 온 이유로 생긴 일이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꿈일 뿐이지 심지어 현실세계와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어쩜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된 걸지도 몰라 불가능한 것을 쫓는 대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할때 여기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현실세계랑 다를 게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린 행복하고 응? 이 세상에 변한 건 전부 디네 덕분이야 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 꿈속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야 정말 고마워 친구 어... 할말 끝났어? 어? 뭔가 뭔가 화면이 옅어진 느낌인데 이거? 어어 어, 이상해 이거 뭐지? 내 눈이 침침한 건가? <웃음> 어 이거 어어 피스풀 랩 뭐지? 새소리 나면서 깨야지 진짜 굿엔딩이라고요? 이거 노멀엔딩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그 함정에 걸려가지고 굿엔딩을 못본 거네 아니 이런게 어딨어? 아무튼 여기까지 아, 재밌었습니다 예, 금방 보내 금방 하니까 아 아니 그거 장갑을 끼고 해도 그냥 다쳐버리네 장갑을 껴도 박스를 만지면은 다치게 돼 아니야, 나 그거, 장갑을 끼고 만졌어. 이거, 녹화 돼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된다. 나온다. 장갑 끼고, 박스 만졌어. 근데 피가 나왔어. 막장 고 엔딩도 있다고요? <웃음> 안 꼈다면?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꼈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신청. 알람, 코코 코기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